아우 oh, 인생은 신기루야 모두 신기루야 여자가 없어 남로하든 비루하든 여자를 만나 조로하든 지루하든 우리 인생은 신기루야 모두 신기루야 피피 떴선 먹으면 변기에 오래 안내 지루가 되네 인생은 신기루라네 김밥을 먹는다 두 줄에 삼천 원이 김밥은 존재한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다 여자랑 같이 한 줄씩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한번 해본다 비트즙을 먹는다 비피더스를 먹는다 그래 놀라도 먹는다 삼천만원짜리 아파트에서 비빔면을 먹는다 결혼과 연애 그 기쁨도 잠시일 것이다 끓는 라면처럼 말이다 인생은 어차피 만족 없는 삶이다 조금 행복하다 싶으면 병이 오고 조금 살마하다 싶으면 죽기 때문이다 사과도 먹는다 빵과 우유도 먹는다 인생은 신기루야 모두 신기루야 여자가 없어 남라든 피로하든 여자를 만나 조로하든 지루하든 우리 인생은 신기루야 모두 신기루야 피피더썬 먹으면 이하고 오시는 중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수 크실까 암 크실까 여자 없는 삶은 불행도 행복도 아니더 그냥 여자 없는 삶이더 나는 나에게 오는 여자를 막지 않는다 다만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더 나는 여자를 기다리지 않는다 다만 사랑을 기다릴 뿐이더 이 세상에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만나서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로 인생을 살고 있어 yeah. 12월은 유독 추워요 장갑을 껴도 손이 시어요 크리스마스도 모두 다 사실 신기로겠죠 내게도 사랑이 올까요 내게도 사랑이 찾아올까요 내게도 내년에는 데리 d i c a t e t